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일 것 같은 여자 이별한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사람이야.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석이나 반제가 들어올 수가 있어. 조심해야 되는지 어. 이는데 응. 이런 게좀 있어요. 어, 나가면 안 되겠지? 안녕하세요 연화신당의 연희애계씨입니다 머리를 바꿔서 그런지 차분해 <웃음> 보이죠 사람이 사람이 뭔가 좀 재미가 없어서 또 하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수정궁이 갑자기 네. 이랬어 언니가 뚫면 나도 뚫지 그래? 이래가지고 앉아서 바로 뚫었어 나중하다가 거든요이 <웃음> <웃음> 음,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이지 맞아요 좀 유명하지 네 감정의 기복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고 내 감정이 먼저인 사람이고 내가 너무 먼저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소중해 이 사람 봤었을 때 약간 관종기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이슈모리처럼 이슈될 만한 것들을 뭔가 할것 같은 사람이라서 약간 얌전한 듯 보이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음, 근데 뭔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일 것 같은 여자 이별한 것 같은 느낌도 들 면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사람이야 나의 가치를 올려야 돼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 고쳐내야 되는 사람이거든 눈으로 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걸 되게 즐겨서 살것 같은 사람 네네. 어, 네, 네. 오래 봤었을 때는 수가 굉장히 사나워서 이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한테도 뭔가 구설이나 관제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로 시끌시끌한 게 되게 많이 보이고 약간 감정 조절에 예민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빵빵빵 일어나면 거기서 멘탈 잡기가 힘든 사람 되게 멘탈 관리를 평상시에는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배우인 건지 자꾸 막 울고 있는 게 자꾸 보이는데 맞아요. 그래서 그 울고 있는 것 때문에 뭐 가족 간에 이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별을 했다든지 오.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별이 이 조금... 응응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의 뭔가가 만약에 나보다 능력이 부족해 뭐가 없어 그걸 다 감싸 안고 갈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될 거는 사람을 또 많이 믿지는 말아야 돼. 왜냐하면 갑자기 홀리듯이 팔랑팔랑거린다고 하잖아. 그게 조금 많을 것 같은 사람이야. 이 사람한테 한마디를 해주면 은 조금 멘탈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겠다 라고 나와. 오래 오래 그런 것 같은 거 하면 비슷비슷한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여자들의 메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.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거든? 내가 꽃이 되는 그런 역할만 맡을 것 같고 자기를 그냥 매력을 풍기고 싶은? 그 역할로 인해서? 근데 그게 지금 지금도 만약에 뭔가 하고 있다면 잘 된다고 말하기는 잘 모르겠어 음. 음, 생각보다 그렇게 잘될것 같지는 않아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슈가 될것 같지 이걸로 뭔가 될것 같지는 않아 박민영 음, 음. 음. 음. 씨예요 반민영이 누구예요? 열애설 같은 게 터졌는데 금전적인 제공을 받았는데 그건 결국 사실이 아니다라 내가 본이 사람은 그냥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을 만났는데 돈이 많은 거야 아닐까 싶고. 자기 인생까지도 연기를 하면서 살것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헤어졌다고 하면 헤어진 것 같은 게더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재력을 보고 만난 거 아니냐. 뭐 나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. 왜냐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여우 같고 나는 잘 모르겠거든. 이 사람 사주로 봤을 때는. 되게 이미지를 알았거든요. 음, 음. 그럼 박민혁 씨가 이걸 회복은 할수 있다고 하고 올 수정 같은 경우에 이분이랑 뭔가 맞닥뜨리는 게 있어서 잘 맞지 않았던 거 같아요 이게 터지지 않아도 다른게 터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다음에는 조금 더 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조금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연애운 음. 앞으로의...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눈이 발등에 달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연애인 치고는 일반인처럼 눈이 그 정도 된다 감정이 먼저인 사람이라서 네네. 보여지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니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사람이 생기면 조금 만나지 않을까 다른 분을 음, 4한살 50살 음. 까지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까 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여기서 더잘 돼요 이건 말하기 힘들지만 이 사람이 했던 그만큼 자리는 음, 변하지 않는다 조심해야 될점이 음. 뭐 이런 게좀있어요 어떠한 유혹에 편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혹? 안 좋은 유혹이 뭔가 올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말하면 안 되겠지? 돈에 대한 뭐 그런... 그거 아닌데? 나는 응. 왜 풀어포플 이런 게 생각이 나요. 음...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회복이 잘안 되면 병원을 네. 가서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이요